들이 보면은 좀 아니라고 음. 생각할 걸. 이는 반대이야. 난 너네 사이에선 제일 있지. 이랐는데 샴푸도 하나씩 어 서비스를줬잖아나섹스폰은 응. 별로 안좋은데 선생님 섹게는안 해? 힘들어져. 이리 <웃음> 아마 뭐, 비행기를 놓치고 어. 트라우마가 생겨나는 거트아 흥미가 있나 진짜 치진 저희 아, 아, 아, 가요. 다다시 아, 아, 아, 아. 아, 아, 그 지나가는 거 거야. 기적이다 핀도 안 하고 <웃음> 어, 맞아 <웃음> 우리 피기나폴 어쩌면 정착 호텔이다 이게 픽업이 되는구나 그런 서비스가 있는지도 오 어, 맞아 백바트 학교 택시가 안 잡혀가지고 100바트.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웃음> 저희가 무브 호텔 리무진 기적처럼 <웃음> 눈앞에 선 거예요 타박차처럼 예, 그래서 <웃음> 확인 탄 내니 공짜인지도 모르겠고 찾아올게 행운이 다른 날일까? 아 <목요>, 어떻게 이런 일이? 문이 차끈처럼 열리면서 흐르르. 화이달아 비가오나 봐. 오, 가운 있다. <웃음> 아 기분 나쁜 털을 봤어. 이게, 이게 무슨 말은 말은 말은 그냥. 기본으로 그냥 시킬까? 뭘까? 모르겠어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음. 알아서 해볼게 엄청 통화 이거 뭐야? 아 이게 햄버거 세트네? 음. 아, 음. 괜찮네 구성이 다해서 18,000원? 어. 돈 주고 사아라 <웃음> 양주 파티하는 거 아니야? <웃음> 뭐야? <목소리> <목소리> 고생 먹으러 가는 길이. 우유좀먹어까이안 나오네. 그래서 여행 진짜 많이 왔는데 한번 보고 또 많이 왔는데 아, 18번 갔다는 사람이 있었잖아 근데 여기가 어렌지 주스로 맛있거든 맛있고 하나도 안 식어 엄청 달달라난 음. 여행하면 꼭 조식을 먹어야 된다 생각해 음. 여기는 아메리칸 스타일이라서 별로먹었던고 하던데. 오믈렛 도좋아야지너 오믈렛 먹을까요? 아? 난이 땅잎만 먹었어 샤워하고, 세라톤 가서, 집 놔두고, 내일 하러. 내가서, 내가 음. 되는지 물어보고, 음. 안 된다면 예약하고, 끝나 봐와. 뭔 거야? 흰색으로 할 <웃음> <웃음> 거야. 흰색으로 거로야흰 거야. 거야. 흰야 거야. 아침에 왔을 때랑 또 느낌이 다른 잘하네 걔는 개형을잘 치더라고 수영 마스터 옷하아니 어떻게 하는데 손을 빼고 손을 빼봐근 니는 퀴하다니 엉덩이에 힘이 들어갔다 공중이 <웃음> <몸둠이 마스터는 웃음> <너는 멀치게 돼요. 웃음> 어 나는 왜벌치해 누워봐 거송하니 가라앉고 있는 거 같네 빡하이곳 있어 나 이거 밑으로 실어고 근데 이 가자 이것만 하면은 체험을 칠수 있나? 아! 근데 몸에 힘을 좀 빼줘 제발 힘이 들어갔어 야 너네 수영 대결 해볼까? 승자주 고! 고! 우와 나 호빈이 이사 미쳤다 이 자리. 나는 스피드 한 보람이 없네 사용하셔도 돼요 사용하셔도 돼요 테라폼이 얼마나 적을까? 10만원 <웃음> 이렇게 좋은데. 10만원 찍어서 특히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세월 좀 배울 것 같은데. 쏙 들었다. 전세됐다. 나하는 거야. 여기 선글까지 하네. 핀이랑 같이 야 너무 다 티나. 핀을 오후에 해준다. 날씨 너무 좋은데? 비안 오겠지? 아석스테이션? 저 로고는 뭐야? 도요타. 도요타가 진짜 많다, 여기는. 도요타가 그거를 잘 해준다고 수출을? 저희는 이제 캐라톤으로 갑니다. 어, 네. 바닥에 아, 떨어져가지고 어, 제포지 어. 3000만 먼저 가져실까요 현금 아니면 카드로 가능할까요1 3층입니 음. 어. 어. 어. 어, 구조가 특이하다. 우와 우와 트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서그 oh, 서그 so so 진짜 좀 오리엔탈이다. 아, 이거 금고. 여기 화장실이 예쁜데. 음. 어 커피 머신이 있네. 뭐라 해야 되지? 원두 커피 내리는 거? 응. 어 거울 많아서 좋아. 근데 이거 마셔도 되는 게 아닌 거 같은데. 아 너르 너르다 여기. 왜가운이 하나밖에 없지? 슬래퍼가 다르네 점심 먹으러 갑니다 가자! <목소리도> 근데 여기가 진짜 맛있다 너무 <목소리도> 맛있네 <목소리도> 맛있겠다 모닝블로리 이거 이렇게 맛있지? 송빵 액터피 맛이 난다니까 나 상상이 안 되네. 응? 음? 한국의 맛이 나. 아 맛있다. 볶음밥. 오은 음, 뭐지? 아 볶음밥 걸이대신 시키 어떻게 예쁘게 나쁘게 지모르겠이몇 개. 마늘 어. 좀 들어갔어. 맛있어. 아 이제 맛있어. 음. 음. 음. 음, 뭐야? 음. 뭐야? 우리 하나 더 시켰지? 그써도 음. 되겠다. 맛집이다. 음. 근데 우리가 너무 반찬을. 반찬만 시킨 거야? 메인이 없다. 야시 바다 신도. 한국과 파타이 음. 왔습니다. 왜 18분이 인지 알겠네 더 있을 거아야요리이 니가 몰라서 응, 못 시키는 프라서 얼마인가? 무슨 응. 양파도 맛있냐? 이게 응. 한 6접시 시켜야 대부르게 못인방두 겹시 카미나이 집에 가서 태그와 피그라어저번 찍었어 카페 말아줘 지겹시 유지가 응. 우리 먹은 데같은아아 진짜? <웃음> 보통이 티를안 들고 사람이 있는데. 두 개에요. 팬티. 팬티. 팬티. 팬티. 팬티. 팬티. 팬 있는데? 이거 향 진짜 좋대. 파란색이? 아니, 다 좋대. 아, 방향제라고 응, 이거 3개씩 할까? 29면은 한 600원? 다 좋대. 그래. 일단 화장실 하나 뺐어. 장바구니를 끌어야겠네나무1찍 g 만 사보자. 그래. 한 번도 안 먹으신 분, 안 먹으신 분, 이것은 제약입니다. 음. 음. 방콕 호텔은 무조건 위치다. 테라톤이다. <웃음> 의식의 흐름대로 갑자기 장 안바가지고 오더라 <웃음> 꼬리하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이거 옥수수는 넣뭐 뿌릴까? 밥만 뿌릴게 망고는 <웃음> <웃음> 정말 맛있어 망고의 밥이라 망고 썰이 아닌데도 맛있어? 음 죄악 이거 죄악 아니야? 이도가죄악이에요 맛대를 한번 가야겠다 아, 아무도안해 지친 다 <웃음> 이거 안가면 제일 지안먹 제일 가 진짜 잘 익었다 가 제일 맛있 배가 고지 배가 불러네땡가 너무 안, 해? 안, 해? 안 해? 저희는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손발톱을 칠하러 갑니다 카드 챙겼지 잠깐 <웃음> <웃음> 저 이거 똑같은 그래서 때가 엄청 많잖아들보들가지고 기분 <웃음> 너무 좋다. <내> 발 깎지 <웃음> 하겠는손이발이 있잖아 <목소리가> 이거 예, 이거 하나 이캐릭터 이캐릭터가 여기 있잖아 아 이거 짝퉁이야 다른데 짧은 거 아니야 김 맛있지. 거기 있어? 굉장히 헐타. 응. 어, BTS 지나간다. 봐봐, 되게 미래열차처럼 지나가. 역전철 아니야? <웃음> 펜션 찍어줄게 어떤 거 어, 찍어줄게 어, 어. 거기가 잘 나와? 뭐야? 어? 어? 댕겨? 아 소리가 안나서 사하다 어. 댕겨만 안돼겨 댕겨? 어, 진짜 밝다 주인공이 무슨 말이야아 댄서 안 댄서야 댄한 말을 앉아있는 느낌. 일단 두가형 부를 줄게 아추 한때는 못다여분는 것도 그대는 뭐야? 앞대로도대게 2대가... 2대는 2대가... 2대가... 해대가2 마사지걸로 마사지 15분이 지났네. 우리 그럼 11시 15분까지 해줘야 될거 같아. 시 응. 여기가 포핸드야? 포핸드네. 음, <웃음> 대박이다. 사러이 아, 없잖아. 눈물이 가득해. 음. 아기 할지 이못되네밖 나가서 불러야 되네. <웃음> 아 아아. <웃음> 오늘 응, 브라시가 진짜 쎄네. 응. 야, 잘 나왔다. 나, 나를 찍었어? 어머, 어머. 스리발도리나왔 베이비포. 네. 잠깐만요. 네. 20에서 5 0박 엄청 시원하면 50주고, 소스는 20주야. 30분이 지난 거아 어, 어. 어. 제형은 안그런다니? 까 <웃음> 아, 그렇게 <그런> 얘기 잖아 너무 잠이데 핸드폰 보면서 갑니다 아니 근데 그 잠을 어떻게 참아서 니는 마지막에 한0분서는좀 졸랐어 한으면 참겠다 앉으라는 거내 네, 승모를 조져주시면서 딱딱해 네. 딱딱해 여기 <웃음> 템플 파는 <하는> 거 아니야? 진짜 사선이 허락을 하지 않나? 그럼 1인당 10만원씩 쓴 거잖아 아꼈어요 <웃음> 허리티 졸라매 야 잘못 계산한 거 아니야? <목소리도> 마사지 이런 게매마가또가비로아야아을한 아... 아... 음... 9시나 이때 가서 먹고 분 먹지 야지도 시켜 먹지 말고 <웃음> <웃음> 너 웃기네. 여기가 이3 3만이 내가 이때까지 먹을 낮춰주고 싶은 규모를 언제 나갈거라고? <웃음> 시간을 정해줘 에 갈거다 나는 없어? 없어 야대한거 들은거 아니내 미움이 내 미움이 나를 하니 자기 소중한 기다 들고 와0 9 1 응. 야, 오 그. 사디카 나 이거 신고 가도 되나? 음. 사 사디카 진짠. 진짠. 야, 와 여기 왔네 땅저도 없네 비가 응. 와요 물을 주셨습니다 아 추워 아추 <웃음> 물을 가르면서 달달거려 <웃음> 눈이 너무 따가워 <웃음> 하트 광기 뭔지 알겠어 <웃음> 저희는 오늘 우리 어디 가지? 알콘시아 그리고 까우산 로드 간대요 저는 잘 몰라요 어우 스페라 맞네. 아네물 진짜 도로이다. 여기는 게 관리를 못한게 아닐까? 아이콘 씨. 와, 갑자기 달라지네아 1층 스모잖아요잠깐대전한같이가 음, 아, 무슨 맛이지? 어, 맛있어. 어, 웃으세요. 가자한테 <웃음> 포인트셋! 이러니까. <웃음> 몰라. 에이콘 시장 와버려. 이 샤타 소리 와이러크 천둥 갔는데. 와. 발을 헛디으면 물에 빠지겠어. 죽는 거 아니야? 죽나 앙. 그지 여기가 특히 대화를 조심해야 되는데. 무섭다, 분위기가. 어디로 가? 거야? 이거는 란 들어간 거랑 이거는 생기고 이거는 젖소도 나올 아시원해 아, 이게 젓가락, 아 약간 끌면 젖으면 땀이 내가 이런 식으가야할 편이에요. 네. 이거 고마운 맛있어요. 고맙네요. 이거는 지 땀이 는아요 아, 무궁금 저기 있어, 한 1년 도 나왔어요. 땡크베너만못 들어오더라. 진짜 맛있겠다. 어, 땡크베너로 어, 땡1 0 0 0 0 0 0 0 1 0 0 0 0 0 0에1 0 0 0 0 0 0아1 0 0 0 0 0 0 1 0 0 0 0 0 너네 양쪽에 없는거 아, 아니야? 거 아니야? <웃음> 팔이 잘리진 않겠지? <웃음> 너네가 t 겨서 나갈까봐 허벅지 한쪽씩 잡고 u 어 g I'm too young. I'm too y 행 u n g I'm t 다 o y o 하 n g I'm too young. I'm too y o 정말 분해가 간? За g ö r ü 3년 세미 감사합니다 모르는데 Color l á k 근데 우리 좀 이거하고 뭐 해? 전달 한 b 저나이좀 나이스. 나이스. 이스나땡스땡이땡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람브라트 거리? 람브이나 250 250, 어? 250? 어? <웃음> 예? 네4개살 건데 싸게 해주면 <웃음> 요250 800 800 800 800 <웃음>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 0 아, 800 800이0 0 800 800 800 8 0다800 800 800 8 0 골라 골라 8 <웃음> <웃음> <웃음> How much? How much? How much? How much? How 오! u 오! h How much? How m 피니 h How 200! 200! w much? h o 200! c h How much? How much? How much? How m u c 가 How m u 오! h How much? How m u 이떻게 불리지 지 불리지 라 하시던데 아이너어지3이이한대 맞는 줄이동가고지리200 비싼거야 우리 아까 탑을 하지만 여기서 었다 1일 하는게재아 오 500개가 넘네 먹어인거대이 없어 아직이 안되네 이거 이야 매연이야 이 따갑지 않나? 리는도별로 같아 맞아 눈이 안 떠져 맛있는 냄새가 아니고다 페퍼로리 시킬까? 페퍼로리 됐었는데 어요 이놈 뭐 이놈 다섯 통을해 봐야. 근데 왜이케게 진짜 많이 준다. <웃음> 다섯 명 있는 거 아니야? 전심은 없는 거야. 점심 없다아 너무 괴로워. 너무 배고 그래. 아, 받는 느낌이야. 맛있는. 야, 이거 먹어봐. 만두. 어제보다 더 맛있어. 셰프가 바뀌었나? 너무 맛있어. 이거 응. 어떡해, 진짜 아니야. 맛있는 나 나. 먹는 거야. 그래도 맛있지? 빵빵빵이얘 라고 해 우선아이가 파란색자에 너무 예를 잘해 180이라도 180만원 풀리지않게 너무 티 백플린 거 짐만 주면 살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밑에 있다 우리 빈수는검사라지는거다 Thank you. 아 진짜 시장에 왔고보자 여기 오 왔고, 여기 근데 진짜 로컬 맡겨질 수도 있어. <웃음> 무섭다. 아니 왜 여기로 왔대? 저기 아, 여기 똑똑이 있던데. 짜러해요 쌈이. 짜해요 나. 프리. 또 오리지널! 거기 마트 한번 갔다 갈래? 그래 여기 뭐 사러 왔지? 오늘 술퍼 났네 그럼 난 8개 할게 노불로 야는데. 어. 또빠치나열한 어. 안 와. 와이다 마사지 옆에 있는 허리만 마사지. 가라추로 바로 되겠어요었지 한국이요. 한국. 잡으래. 아, 거기야. 플리즈 사. 플리즈 사. 나이스 카. 나이스 뮤직 나이스 드라이빙. 우리 성국을 했군요. Yeah. <웃음> Let's kill this love. Let's kill this love. <목소나> <목소나> 고만기 생각해. 나 시끄러워 이빠이 마지막 조식이야 마지막 조식 가이 싫어 대구 살고 싶다 토요일은 뭐 하다 놓거것 그래도 한국사람은 많겠지 뭐 어르신 단히 먹자 그리고 짐을좀 싸고 그리고 11시에 내려가서 수영을 한다 몇 시간 수영장 정해 짧이 고르게 하 시간만 한다 도오시와 좀... 음. 이게 커피를 잘 하네 잘먹 엄마가 어주감독 여기는 소통 많던데 오늘 금요일이라서 그런데 <목소리도> 많이 <많은 사람들이> 먹어야 돼어 금요일이었어 시안 각서이에 베이징 TV 고만원짜리로 4명이 누를수 있나요? 사1 0이 열등볶음까지 가능요그 6만원 10만원 찍0 먹자 2만원짜리 한번 4만원 너무 크다 발 각질 한번 먹어야 돼돈이 되나? 이 우리 모태 발맞춰지 빵을 진짜 잘난 빵을 안 좋아하는데 많이 먹어야 하는데 아예전에 왔다는 게안 믿지 않아 띠가 너무 빠르게 울가뭐 응, 했는지 모르는데 너는 다 성략했다 아지을줄 몰라 을뭐 입지 널뭐 응. 입을 거야 마지막 의상 컴파브리토가 하나 아말지막으로 샀어 도게케스 불러달라 아뭐 했지 <목소리> <목소리가> 음, 마지막 풀무장. 패드메이킹을 해줬습니다. 일정 다 내려 다 <웃음> 저희는 오늘 통로를 가기로 했는데 야 그러면 애프터유랑 애프터유 취소, 통로 취소 그냥 킵고잉 <웃음> <keep going>. 음. <웃음> 그 당시 좀탄것 같노? 이런 삶 어때? 아니, 피 같은 삶 같이 사 하고 수영하려는 것도 내가 이제 한거 아니야? 계기가 <웃음> <것도 게시다>. 명언이다, <웃음> 명언이다. <웃음> なん One b u r g e r and one vegetable s a n 불법 재료가 고싶했네 생각보다. 진짜 모이네 얼음 물도계속 계속 컬요는 주부 갖다 주고, 꽃다 주고. 근데 꽃이 되게 차가웠거든. 근데 또 심지어 꽃도 컸어. 음식에 올리는데, 고레이션 꽃을 갖다 주면서. 그 사람 야간 급농답다. 우리 다섯 수영할 때안지않 그럼 좀 이따가 추는거 아니야? 이거 그 추운 거 아니야? 멋있겠다. 이게 뭐지? 이거? 굿? 우리 샤운거 하나 볼까? 난 타는 안 좋아해? 나도 나는 BTS 타고 다니면서 본 풍경이 너무 예쁘다 빙에 있는 나무? 그게 너무 예뻐 뭐가 제일 좋았어? 나난 오토바이 난배 해보아주겠어 초월식당 배랑 오토바이랑 숲속이 속이 <웃음> <쪽이> 재밌어 <웃음> 트래픽잼이 <때문에 웃음> 너무 심해서 <웃음> 택시는 그래서 별로. 다른 교통수단이잘 돼있나 보다 도로 자체가 좀 열악한 거 같고 만두도더다 유턴하고 음. 막 이러니까 합류되는 음. 그런 게 너무 많아서 더미들어 더는... 여기서 빗자루 쓰려면 하고, 팔아도 행복할 것 같네. 이건 찌실 거잖아, 아마. 응, 블리즈. 진짜 찐으로 가는... 아, 와서... 먹었던 커피 중에 정말 맛있는 커피 먹고 싶은데, 마시는 밥을 먹고 싶은마사는밥고는데 기억 안 나? 시 마사지, 로스한다 한국에서? 한국에서? 음 게요 <웃음> <웃음> 주시겠습니다. 소가 할고 지나간 것 같네. 극니 네 해줄까? <웃음> 등에 물을 덜 닦아. 니다또 가운 또비 오는 방콕. 비 진짜 많이 오네. 저희는 택시를 불렀습니다. 공항 가는 택시 빅뱀 700바트 잠기나 아! 물을 얻어왔어 약을 먹어야 해서 물한잔 필요해요 <웃음> 물 주세요 <뜨대요>. 아, <웃음> <웃음> 마지막 5원을 벌어서 드 최고의 호텔 <웃음> 비오는거봐 그칠 비가 아니야 니가 방콕비를 하라? 맥도날드가 여기 있었는데 야응거 가면 있을걸? 반응 가면 있을걸? 한번 있을 응. 여행 최고입니다 우선을 안쓰는게 힙인거 봐 시클은 힙이다 오, 오, 오, 오. 비행기 뜨겠지? 오, 오. 오. 오. 오. 오. <웃음> 오. 안녕 맨코 여긴 기한 2주 와야겠다 네가 그렇게 맛있나? 콘치즈 음. 음. 5,500원? 봉풍퍼, 겐충겐충, 백전으먹고봐야겠다 찬, 찬. 풋밥뻥거리는 없나? 이쪽에는 없 근데 난 이게 조금 어, 더 한국인 입맛에 맞는 것 같아. 음, 풋한데한데 음, 못뻑한데 음, 풋데 음, 풋어 네? 거보지도 네? 보다. 네. 잘생겼다 와, 네. 이이분이 음 조금 기째 네? 보들립다 네. 음. <웃음> 진짜 가방비로 여기로 오면은 어. 얼마나 하을수 있겠다 네. 잘생겼다 를 살짝 보기 하면 여기 얼굴보터보나 이렇게 생겼어 얼굴도 많봐한달로나왔 맛있어 맛있어 요 맛있어